제가 이제 핀 마이크를 보통 쓰다 보니까 핸드 마이크 쓰니까 한박해가지고 혼자 떠들었네요. 어 자, 우리 오늘 가등기 특강을 오늘 하기로 했어요. 정규 수업을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했고요. 정규 수업 중에 가등기 부분 안했죠, 안 하고 오늘 따로 시간을 좀 많이 내서 하려고요. 보통 가등기 부분이 정규 8주 수업 안에 한 뭐. 많이 잡아드려도 한시간 이상 잡기가 힘들어요 어 근데 이제 사실은 꼬박꼬박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등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예 요번 지금 여유가 좀 있으니까 11, 12월 달은 이제 마지막 주를 따로 빼가지고 오늘 한두시간 정도 할 거예요 두시간 정도 가등기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그동안 나왔던 거 하고 그 중에 이제 핵심 질문들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연구해보는 이런 네,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소보다는 좀 짧게 끝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정규 강의가 들어가도 이 가등기 부분을 2 시간 이상 따로 수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제 유튜브나 학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음,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또 자료도 오늘 제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에, 계속. 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어, 공부를 하셔서 가등기는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맞춘다 이런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해드리는 거를 벗어나서 어, 다른 부분의 가등기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그 문제 못 풀어요. 예, 그런 거 이제 포기해야 돼 차라리.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충실히 오늘 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자료. 자료를 자료 하나씩 출력을 하시고요 어, 급하게 자료 준비가 안돼 있으셔도 괜찮은 게 제가 화면에다가 이 자료 그대로 띄울 거예요 그대로 띄워가지고 화면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할 거니까 혹여 급하게 프린트를 못하셔도 뭐 급하게 막 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오늘 한번 강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최소 어, 두 번에서 세번 이상 반복해서 강의를 또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요. 한번 딱 들어가지고 그다 알았다 이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들 중에 어, 11, 12월 수업이 다 이제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요, 사실은 대학교 한 4학년 내내 배울 분량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 기껏 네, 죄송합니다. 자, 기껏, 한 뭐, 6주, 7주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 만약에 뭔좀 뭐 아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본질을 어떤 내용을 파악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곁다리 몇 가지가 기억이 좀 남았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만으로 공부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공부할 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시고 어, 지금 이제 두달 동안 아무것도 안 배운 것 같지만 이제 1월 달또 세진도 들어가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어, 처음 공부하신는 1월 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도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등기 부분은 오늘 수업 요거를 반복해서 또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나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자 초반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도 가등기 특강 하나 했는데 걔는 어, 가처분 등기랑 가등기랑을 이제 비교해서 한 3시간 좀 넘게 수업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다음 주쯤에 제 유튜브에 올릴까 좀 생각 중인데 메가랜드에도 올라와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 가처분 빼고 가처분 빼고 가등기 쪽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사례하고 어, 어, 이론 정리, 지문 정리, 기출문제 정리까지 완벽하게 다 끝내 놓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특강을 올해에는 두 가지 종류로 한 거죠. 어, 가처분 등기와 비교 특강 하, 했고 오늘은 가등기 이론 기출만 아, 따로 하는 거니까 어, 둘 중에 뭘 듣냐. 어,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중에 뭘 들어야 되게 될것 같아요. 예, 둘 중에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예, 아무거나 완전히 둘 중에 하나만 아, 숙지했으면 나머지는 금방 어, 정리가 될수 있는 분량이니까 예, 둘다다듣 들으면 좋겠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여러번 반복하시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등기만 이제 주로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이제 교재 맨 앞에 이제 사례부터 보고 가야 되겠죠 사례. 자 교재 맨 앞에 이렇게 등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령구자 가등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가등기. 자 가등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가등기 하고 나서 이제 본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하고 진짜 하고 이런 거죠 임시하고 진짜 하고 어 저는 이제 요 설명할 때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법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써먹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예약거는 거예요 예약을 간다 아 조금 이제 쉽게 실생활에서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유명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미리 전화해 놓고 가겠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네,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그죠? 잘못된 시간에 가면 이제 줄을 쫙서 가지고 늦게 들어가게 되거나 뭐가 가지고 뭐다 떨어졌습니다 해서 밥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식당 입장에서도 보면 아무리 우리 식당이 유명해도 맨날 줄을 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손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양자 입장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상태를 모르잖아 지금. 줄을 섰는지 가면 바로 먹을 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뭐 그냥 가요. 전화해요. 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네, 자, 전화해야죠. 전화해서 예약을 겁니다 예약을 걸어요 그럼 식당 주인이 이걸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몇 시에 몇명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외워요, 써요. 외우면 참 좋겠는데, 사람 많으면 다못 외우잖아요. 써. 자, 써. 자, 누구. 그죠? 몇시 오기로 했으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든게 예약 건 거예요. 예약, 예약. 그죠? 예. 진짜 잘 돼서 절대로 손님이 없을 날이 없는, 그러니까 맨날 주순 식당에서는요, 예약 안 받아. 예약 안 받아. 어,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 계속 줄을 서는데뭘 예약을 받아. 무조건 오세요. 와서 기다리세요. 뭐 예약, 저희는 안 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식당은, 아, 그래도 손님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전화 오면 고마워. 그래서 전화 받아가지고 써. 이해됐죠? 써. 왜 가든기야, 가든기. 가든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 식당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줄이 쭉서 있어. 그맨 뒤에서 줄 서요. 앞으로 쑥 가서 나 예약했다 그래요. 당연히 앞으로 쑥 가서 나 예약했는데요 라고 자기가 원래 맨앞 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식당 주인이 써놓은 거 그걸 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중간에 줄선 사람들은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나 아까 예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갑시다 이게 본등기예요 본등기, 본등기. 요까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등기 예약 걸어 놓고 이제 본등기갑니다 그럼 줄순 사람들은 어떻게? 줄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좀이다 얘기하겠지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가등기는 순서를 먼저 잡아 놓는 이런 역할을 하고 본등기를 자, 가등기를 걸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쭉가 가지고 어, 줄순 사람들 무시하고 먼저 선순위로 갈수 있는 것이죠. 자, 요까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할게 있어요. 이거랑 가등기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아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식당에 가가지고, 줄선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쭉 가면, 줄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사람 뭐야 그럴까요? 저 사람 뭐야?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저 예약했는데요? 그러겠지. 그 예약했던 증거가 있냐? 그럼 이제 식당 주인이 써놓은 걸 보여주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의심이 많잖아. 의심, 의심을 한 거지. 아니 둘이 짜고 저고 나중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 잡았다고 거짓말 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어 지금 식당에 밥 먹으러 예약 전화하는 건 식당 주인 당사자가 메모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제3자가 볼 때는 둘이 짰으면 내 순위가 밀리니까 열받으니까 뭐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순서를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3자가 써줘야 돼 그 제3자가 등기관이야, 등기관.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자, 등기관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 공동신청.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 사람은 뭐 식당인지 뭔지 모르겠고, 얘기해주는 대로 이, 이, 순서만 쓰는 거야. 어, 당신, 당신 왔어? 어, 순서 1번, 2번 써주고, 당신 왔어? 당신 3번, 당신 4번. 이 써주는 거야. 그 써주는 역할만 게 등기관이지. 등기관 입장에서는 뭐 식당이고 뭐고 순서가 모르겠고, 나는 얘기하는 순서대로 쓰기만 한다고요 순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쓰기만 하는 형식적인 사람이야, 이 등기관이요. 이해되고 있어요? 예. 네. 자, 근데 등기관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그죠? 혼자 와서 내가 1번이요라고 얘기하면 말 들어, 못 들어. 못 듣죠. 그죠?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자, 둘이 같이 와서 얘기를 해야, 아, 그러셔? 어, 딴 사람 먹고 당신들이 그러면 2번이야. 2번 써주고. 다음 사람 오면 은막홀레벌떡 뛰어와도 어, 당신, 당신 둘이 어, 3번이야? 3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와서 공동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어, 같이 오셨네? 어, 써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혼자 오면 당신 혼자 말못 믿는데 자, 당신 뭐 믿을 만한 거 갖고 와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뭘 갖고 와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독신청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세요. 자, 등기관이 가운데서두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순서를, 순서를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등기관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말못 하는 거지. 어, 둘이 뭐 등기관 써줬으니까 뭐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밀로봅니다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봅니다. 자, 임기현이라는 사람 현재 소유자예요. 자 임기원이라는 사람이, 자 임기원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팔라 그래. 예, 식당에서 밥 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을 팔라 그래. 근데 이송원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송원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내가 사겠다, 사겠다. 근데 지금 당장 못 산다. 내가 이제 그 식당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미리 예약 거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은 바로 소유권 취득은 못 하고 딴데 팔지 마라. 내가 찜한다. 내가 순위 먼저 잡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임기원, 이, 현재 소유자도 싫어? 그럼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매수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당신 진짜 사는 거야. 당신한테 팔아. 내가 조금 싸게 팔아도 당신한테 확실하게 하고, 이제, 이제 고민할래. 라고 해서 둘이 미리, 미리, 자, 사고팔기로, 사고팔기로, 자, 예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예약. 돈 주고 사면 매매 계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약을 걸었으니까, 매매 예약. 매매하기로 이제 예약을 걸었어. 자, 그러면 둘이만 약속했으면 딴 사람들도 모르고 또 서로 간에도 또 약속 안 지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자, 제3자인 등기소. 객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쓸 순서만 써주는 이런 이제 공문이잖아요. 그래서 등기소에, 자, 혼자 가면 못 믿겠죠? 그러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자, 공동으로 등기소 가서 그죠? 등기, 가등기를 해달라. 본등기로 제대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임시등기로 가등기를 좀 해달라고 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인데, 자 등기 권리자인데 그냥 등기 권리자 하지 마시고 앞에다가 가짜 붙여. 뭐가 돼요?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죠. 겠 그러면 이제 임기원 이 양반은 뭐가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될, 해줘야 될 등기 의무자인데, 의무자인데 앞에 뭘 붙여요? 가짜 붙여서 가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공동으로 등기소 가서 이 등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여기 사례를 보세요. 현재 소유자는 임기원인데 자, 이 2번 등기자, 2번, 여기 가등기하고, 여기 가등기하고,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 자, 이들이 원하는 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등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임기원이 1번이니까 이성원 2번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라는 순서를 잡아놓자 라고 등기관한테 둘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한 거지 이해 되시죠? 둘이 공동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아무 생각 없이 둘이 같이 오셨으니까 해드릴게 예약이구나 그래서 이성원이 가등기권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2순위로 잡아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마예요 가등기를 처음 할 때는 공동 신청으로 가 공동 신청으로. 자어딜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됩니다. 야자 공동 신청으로 등기소에 가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 만약에 임기원이 예약을 해놓고 가등기하러 가자 그러니까 안 나타나. 자 예약은 해놓고 응, 가등기하러 가자는데 안 나타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등기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한 사람만, 이송원만 와가지고는 당신 말만은 못 믿겠다. 얘가 오케이 했냐. 둘이 같이 와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협조를 안 해. 안 나타나.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원칙적으로 자, 이럴 때는 법원에 가죠. 법원에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아요. 승소 판결을 받아옵니다. 법원 가서. 그럼 그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법원이랑 등기소랑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다르지. 자,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달라, 업무가, 업무가. 법원에서는 재판, 판사님들, 그죠? 재판하는 거고 등기소에서는 진짜 앉아가지고 둘이 와서 얘기하면 서류에 써주기만 하는 게 등기소예요. 그러니까 재판하고좀 다르지. 그죠? 그래서 재판, 판결을 받는 건 법원 가서 받아오는 거고 이 판결문을 들고 어딜 가요 등기소에 가버리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얘는 안 왔는데 혼자 오긴 했지만 뭘 들고 왔어요 판결문을 들고 왔잖아 그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분들이 해줍니다 다를 게 없어 공동 신청이나 단독 신청을 하는데 판결을 들고 오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판결 들고 왔으면 얘가 해줬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얘의 역할을 대신 해줬으니까. 판결문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가등기 얘기할 때는요,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당연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니까 다른 등기법상 모든 등기의 공동 신청은 다똑같지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으로 바뀌어요. 일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가등기에서 일반적으로 또 얘기할 필요 없지. 근데 오늘은 시간 이좀 되니까 미리 얘기한 거예요. 겠죠? 그근데 예. 가등기 기껏 하는데 본등기도 아니고 기껏 예약 정도 잡는 거에 소송식이나몇 달씩 하고 지금 아니잖아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좀더 간단하게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 바빠서 못 나타났대 그러면 너 말이야 다 됐고 승낙서 하나만 써줘 승낙서 이것만 하나 있으면 나 혼자 가 승낙서 하나만 있으면 나 혼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승낙서예요? 자 누구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그렇죠? 응 승낙서. 이름 절대 안 돼요. 자 누구 승낙서예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이게 딱 박혀야 돼. 공부할 때 어, 어, 어 원리가 그러네 이게 아니라 자, 정확하게 이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에,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되려면 명확하게 이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자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만 있으면 등기소에 혼자 가도 되는 사람 누구예요? 가등기 권리자, 권리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자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방법이요. 자첫 번째가 신청 등기, 신청, 신청 등기고 두 번째 촉탁. 등기라고요. 자, 세 번째 직권 등기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명령 등기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오늘은 안할 거예요. 요거 요안 하고 세 개만 구분합시다. 등기 절차가 게시하는게 자, 신청, 촉탁, 직권 이렇게. 자, 신청은 신청은 당사자가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해 주셔. 그래서 임기원 이성원이 당사자잖아요.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면 등기용지 해주지 그죠 근데 자 당사자가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국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김포시가 땅을 사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그죠 자, 경우는 관공서라 그래요. 관공서. 김포시 관공서죠. 국가기관이나 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관공서란 말이 있죠. 관공서가 우리가 땅 사는데요. 라고 등기소에 자, 가서 등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촉탁입니다. 또 법원도 법원도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등기소에 이거 등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절차상 등기관 이거 해주셔라고. 이것도 촉탁이에 촉탁. 촉탁. 자, 누가 하니까? 관공서. 법원도 관공서거든.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얘기해서, 자, 요 등기는 좀등기로 쓰셔라고 얘기하면 촉탁. 우리 일반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면 신청. 그래서 신청이랑 촉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가 다른 거지. 누가 하냐가 다르기 때문에 촉탁의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좀 친하잖아요. 자, 친한 애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쏙딱쏙딱 한다했지 쏙딱쏙딱, 쏙딱쏙딱.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 이렇게 외우라고. 당사자들은 정식으로 신청하고, 자, 지네들끼리는 쏙닥쏙닥 촉탁한다고. 그죠? 네. 근데 신청이나 촉탁을 받아서 등기관이 해당 신청, 촉탁 내용을 써주는데, 신청, 촉탁도 없는데도 알아서, 자, 알아서, 알아서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이게 등기관 직권이에요. 등기를 직권 등기한다. 등기관이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하란다. 한다. 자, 왜 하냐? 그랬더니 법에 써 있다. 법에 등기관, 네가 이거 해. 이렇게써 있어. 자 뭐라 뭐라 다른 등기 신청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음우기가 하고 해줘 어. 이렇게 미리 법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직권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직권으로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를 알아서 써야 되는 것이죠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이에요 왜냐하면 등기관이 남의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아무거나 막 쓰면 큰일 잖아 그러니까 법에 딱 정해진 그 상황에서만 딱딱딱딱 등기관이 처리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니까 문제 내게 좋아 문제해 문제해 자유롭게 뭐든지 할수 있는 당사자 신청 얘기는 절차만 들어가는 거고요 직권등기는 법에 요요요요 요, 요, 요 됐으면 이렇게 여기 딱규정 요건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걔네들을 살살 말바꾸기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직권등기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권으로 등기하는 것 중에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수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가등기 본등기 자, 가등기를 미리 2번 걸어 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딱 치면 2번 올라가. 근데 밑에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줄서 있던 애들 걔네 다 직권 말소된다고. 그 등기원이 알아서그 상황에서는 요위 직권 말소인데 내가 지워 주게 쫙 지워진다고. 그래서 직권으로 등기를 해 주는 경우들도 있다. 됐죠? 그렇죠? 자, 얘네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임기원과 이성원은 자, 임기원과 이성원은 당사자잖아요. 둘이 같이 등기소에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공동신청. 자, 근데 만약에 임기원이 안 나타났어. 자, 그렇다면 이송원, 가등기 권리자, 이송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 단독으로,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재판받아서 판결받아 오든가. 자, 하나는 자 승낙서가 있든가. 승낙서, 누구 승낙서예요? 단독신청을 예외적으로 한 경우가 뭐 있었어요? 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자, 우리 임기원의 승낙서. 자 정확하게 이름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공동 신청이 단독 신청이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판결이 없어도 의무자의 승낙서만 있으면. 자 의무자 승낙서만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이게요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다른 등기들은 승낙서로 단독으로 안 바뀌어요. 승낙서만 갖고 온다고 단독을 안 해줘. 가등기니까 이걸 해준다고. 가등기니까, 야, 가등기니까 승낙서만 내가 해줄게.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니까. 다른 등기에 의무자 승낙서 받으면 혼자 단독된다. 다 틀리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절차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가등기니까. 임시등기니까 승낙서 갖고 오셔서 그냥 해드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승낙서도 안 써준대. 승낙서안 써준대.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원하면 이송원이 또 법원 가는 거예요 법원 가면 원래는 자 판결을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판결은 복잡하고 힘들다 그랬죠. 오래 걸리고. 판결 말고 간단하게 예약이니까 판사님, 이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써 줘. 판결까지 가지 말고 간단히 써 줘. 라고 해서 써 주는 게 있어. 요 그게 가등기를 명하는 자 가처분 명령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이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자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외우세요 말을 이제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 자 정식 요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요거는 요거는 가 처분하고 다른 니 다른 여기는 분명히 가등기가처명령이라고 써 있어요. 절대 가처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가처분은 따로 따로 이제 우리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정규 강의 가서 또 등기 개시할 때 따로 할 거니까 예. 가처분 등기는 자 촉탁 등기로 진행되는 별도 등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 가처분이 아니라 그냥 가등기하라는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뭐 이걸 들고 얘는 자이송원 가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결론만 갔다니 가등기는 자 이렇게 2번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는 공동 신청이 되는 건데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할수 있으려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 기 권리자가 둘 중에 하나를 들고 와야 돼요.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의 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하다. 자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법원 가서 따로 승낙서 대신에 받아오는 것 또는 이죠 또는 자뭘 들고 와요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등기는 절차법이 절차법 절차가 중요한 거야 어이 원리가 이해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 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자 촉탁. 등기라고 할까요? 명령 등기라고 할까요? 자, 이러다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독 신청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 등기. 요것 때문에 말을 싹 바꿔가지고 문제 계속 낸다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왔잖아요. 이건 촉탁 등기다. 틀려! 자, 명령 등기다. 틀려! 자, 이건 뭐냐? 단독 신청 등기냐? 요거 절차, 절차. 그래서 원래는 공동 신청할 건데, 단독 신청하기 위한 서류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송원이 이둘 중에 하나 들고 와서 등기소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소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테마예요. 가등기를 등기비에 올리기 위해서는 공동신청이다. 근데 단독 신청하려면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주거나 자, 아니면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온다. 이해 됐어요? 자, 다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촉탁등기다, 명령등기다는 망하는 거예요. 자, 촉탁명령 아니라 보다 단독신청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칠판 보시면 가등기가 지금 이송원 명의로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권은 안 넘어왔어요 자 순위만 잡아놓은 것이지 소유권은 여전히 임기원이에요 여기 이송원은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순위 이순위만 잡아놓은 겁니다 자몇월 달이냐? 2월 달에 지금 잡아놨어요 자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현재 소유자는 그래도 임기원이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기원이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임기원은 가등기가 잡혔어도 자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또팔아볼 수도 있어. 팔아볼수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가등기가 있어도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누가 샀어요 지금? 정동섭이 샀어요. 자, 이게, 자, 몇월 달에 들어왔어요? 3월 달에 들어왔어요. 3월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이걸 해줘야 되냐? 해줘요. 자, 등기관은 2번 이성원의 가등기를 보고도, 자, 여기에 반하는 정동섭은 소유권을 원하잖아요. 이성원도 소유권을 원하잖아요. 부동산 하나하나에 소유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그래도, 자 정동섭이 이성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자 등기관은 일단 3번 등기로 수리를 해줍니다. 수리, 받아준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다시. 지금 정동섭이, 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수리해줍니다. 수리해줍다몇 번으로 수리해줘요? 3번으로 수리해줍니다, 3번. 왜? 2번 순위는 잡혔으니까. 지금 예약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서 줄쓴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보라서?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않아. 자이 3번 소유권자가 들어온 이유는요. 2번 이송원 가등기권자가 나갈지도 모른다. 자 예약 전화 걸어놓고 안 올지도 모른다. 그단 말이에요. 안올 수도 있지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되면 자 그게 에? 에? 가등기 말소예요. 뭐라고요? 가등기 말소. 가등기만 해놓고 아예 됐다 관둘낸다 이럴 수 있잖아.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도 원래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 말소인데 자, 요거는 특별히 자, 뭐라고요?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여기다 따로 쓸게요. 자, 따로 쓸게요. 자, 가등기를 포기하겠대. 자, 가등기 말소하겠대.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건요 2번 등기만 싹 지우고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끝이야, 그냥. 그러면 이제 현재 정동섭 소유권자가 그대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소유권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등기를 말수하고 나가겠다. 가등기를 말수하려면 2번 등기를 지우는 거잖아요. 자, 2번 등기를 지운대.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등기관이 가운데 등기소에서 3번 정동섭 써줬거든 등기관이. 뭐 당신 가등기 뭐 알게 알고 게알 왔겠지? 내가 3번 써줄게. 3번 정동섭 써줬어. 조금 있다가 자, 2번을 지운대. 그 누구 누가 얘기를 했을까? 누가 2번 지워주세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2번 지워주세요 2번 가등기지워주세요 라고 등기관한테 가서 2번 지우셔 라고 얘기하면 등기관이 이거 지워주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해야 지워줄까 아무나 막 얘기하면 지워주겠어요 자 누가 얘기해야 지워주겠어요 당연히 이성원이 얘기해야 지워주지 이성원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거 지워주셔 난 관둘래 라고 하면 등기관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본인이 안온대는데뭐 알았어. 지어드릴게지어주면 많은 거예요. 이게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가등기 말소도 원래는 임기현, 이송원 그래서 공동으로 오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신청으로 말소신청을 한게 원칙인데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지. 시험에 나오는 건 단독신청이 나오겠지. 단독신청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사람 단독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자 이송원 그러지 마시고 자 뭐라고 해요? 가! 이성원은 뭐라요? 가, 등기, 가등기, 권리자! 그러면 안 돼! 이제 가등기, 명의인. 자, 요 이름을 잡아야 돼요. 자, 이성원이 이제 뭐가 됐다? 가등기, 명인이다. 자, 가등기, 명인이다. 자, 뭐라고요 가등기, 명인이다. 처음에 임기원 이성원 간에 처음 가등기하러 갈 때는 가등기, 권리자였어요. 가등기, 권리자였어요. 자, 지금은 등기부 이름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가등기, 명인,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 등기 명인은 현재는 정동섭이지. 그죠? 소유권, 소유권. 가 등기 명인은 이송원이요. 가 등기 명인이, 의 자, 이송원이 단독으로 등기소 가서 이슈 주셔라고 얘기하면 등기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오셨네? 지어드릴게 이번 주제 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송원이 바쁘대. 자, 지우긴 지우는데, 내 바빠. 직접 혼자 못 가. 그러면 제일 급한 사람 누구겠어요? 정동석 또 급한 사람 누구예요? 임기원 자,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자, 우리 이송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자, 가등기 명인이 혼자 오든지 아니면 임기원이 오든지 자, 임기원 누구예요? 가등기 네? 의무자라고 했지 가등기 의무자가 오든지 아니면 자 정동섭 누구야? 정동섭 제3 취득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 오든지 자 가등기 의무자가 오든지 이해관계인 오든지 자 뭐가 필요겠어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자 승낙서만 있으면 자 얘네들도 가등기를 단독 신청해서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지금 등장인물 셋 나왔어요 등장인물 셋 나왔으면 셋다 된다고 세명다 된다고 뭘 외워 외우기는 외울 건 이름을 외워야 돼이 사람은 가등기 명인 자이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 자이 사람은 이해관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혼자 오면 되는데 못 오게 됐다고 라 하면 승낙서 써주라고, 써주라고 누구 승낙서예요? 명인의 승낙서예요 아까 아까는 아까는 임기연의 승낙서였잖아요. 처음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가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할수 있다. 맨 처음에 가등기 할때 얘기고 지금은 가등기를 말수한다고요. 가등기를 말수하려면 세 사람이잖아. 세 사람인데 이때 이송호는 가등기 명인이고 이 명인이 바쁘대. 그럼 명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가등기. 의무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명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수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됐어요. 최대한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지금. 자, 세 사람 이름 외우세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 이세 사람의 이름은 시험에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지문 다섯 개면 세 개는 이거야. 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이거 제발 좀 이름을 외우라고. 근데 제가 뭐 부탁인데, 한 번에 열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고 쓰기도 하고 읽으면서 아 얘구나 라고 습득되는 건데 한 번에 단기간에 하려니까 이제 만만상하고 외워지지도 않고 막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내 말을 만들어야 돼내 말, 내 입으로 하는 말을 그냥 잘 떠드네 이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법학은 말을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반복 숙달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때 이성호는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 명의인 임기원이 뭐라고 요 가등기 의무자 그죠. 또 지금 정동섭은 이해관계 이렇게 셋을 외우세요. 이들이 자뭐할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게 특이하다. 단독 신청 그죠. 다시 읽봅니다 등기법은 다 필요 없어요. 자, 신청이냐, 촉탁이냐, 그죠? 예. 네. 또 직권이냐, 요거 구별하는 게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법은. 그다음에 신청은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 구분하는 거예요. 딴거 없어. 그거 찾는 거예요. 가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누가 단독 신청이냐, 어떻게 하면 단독으로 와도 믿어주냐. 그거 형식적으로 등기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주는 대로 쓰는 거. 그거 연구하는 게 등기법이요. 에 깊이는 뭐막 이론 같은 거 등기법 시간 안해 그런 거 안다고 문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알아야 돼요. 신청, 촉탁, 직권 그 중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신청이 두 개죠?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가등기 공동 단독하는 거 배웠고 가등기 말소 공동 단독하는 거 지금 배웠어요. 이게 다예 지금 그죠자 다시 옵니다. 아일랜드. 자 이제 가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하면 단독으로할수 있냐? 그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단독. 자, 가등기 임시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흥민진진한 얘기가 나오죠. 자, 정동섭이 소유권 등기를 현재 한 상태예요. 됐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성원이 그냥 나가 버리면 그만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걸 끝이야. 거더 이상 시험에 안 나와 이제. 가등기 말소. 뭐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 관계 끝. 끝이야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나지는 게 자, 이성원이 안 나가고 여기다 본 등기를 치는 거야, 4월 달에. 자, 2월 달에 가등기 걸었죠? 3월달에 3월 5일날 자 정동섭이 들어왔죠. 3월 5일 3월에 뭐 있나요? 3월 5일 아, 3월달쯤 되면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3월 5일 3월 5일 자 이송은 언제 들어왔어요? 2월달 2월달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2월 2월달에 2월달에 찜하고 2번 걸어놓고 자, 3월달에 3번 소유권이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 지금 음. 자 근데 이송원이 이제 본등기 할 거야 라고 나타나면 자 여기다가 4번을 쓸까요? 아니면 2번 열고 들어올까요? 자 이게 2번을 열고 들어온다고 4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4월 달인데도 자 2번을 열고 들어온다고 왜 순서를 2번 잡아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넓어져요 넓어지고 정동섭의 3번 설가 밑으로 밀려 밀려 이게 옛날에는 종이등기부였잖아요 종이에다가 장부책에다가 등기를 손으로 썼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가등기를 할 때는요 밑에 여백을 만들어가지고 본등기할 준비를 해놨어 미리 미리 그래서 옛날에는 애초에 1번 2번 가등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이송원이 써놓고 빈칸으로 놔뒀어 법에 그런 게 있었어 법에 가등기를 할 때는 본 등기할 여백을 둬야 된다 이법 규정이 있었어 심지어 시험 문제도 엄청났어 그게 근데 요즘은 전산 등기보니까 이거 미리 안 해놔도 이이번 이렇게 딱 치고 있어도 나중에 샥 열려 열려 샥 열리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정동섭 (2~3번) 등기가 밑으로 샥 내려갑니다. 샥, 내려갑니다. 내려갔어. 그죠? 자, 정동서, 샥,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자, 4월 달에, 4월 달, 보이시죠? 4월 달에, 자, 이송원이 소유권 등기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몇가지 왔어요? 네, 4, 4월 달에, 그죠? 4월 달에 왔으면 원래 4번 들어와야 되잖아요. 4번, 이송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번 순위가 열린 거죠. 2번 순위 열리면서, 자, 2번 안에 두개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와 본등기.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친 겁니다. 뭐가 이해되시죠? 자, 그룹은, 그룹은, 소유자 이성원, 어, 소유자 정동섭. 자, 둘이 부딪혔잖아요. 부딪혔으면, 자, 갑구의 2번과 3번 중에 누가, 누가 더센 거? 2번이 센 거지. 그러면 약한 3번은 지워지는 거죠. 요거는 굳이 이성원 임기이 가서 얘기 안 해도 등기관이 자동으로, 자, 등기관이 알아서 요거 해주면서, 야, 이거 내가 서비스 해줄게. 이 직권말수요. 직권으로 알아서 지워준다고. 직권말수. 등기관이 이 당사자들 누구도 정동섭의 소유권을 지어달라고 신청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알아서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직권말소라고, 그죠 직권의 개념 아시겠죠? 신청 안 해도 해준다고 직권말소. 그래서 이성원이 임기원과 위 이렇게 해서 본등기를 치는 겁니다. 자, 이 본등기도 공동 신청이에요. 자, 본등기도. 공동 신청이니다 자, 본등기도 공동 신청입니다. 자, 본등기 공동 신청은 누구누구요? 본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본등기 권리자, 본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한다고요. 자, 여기서 본등기 권리자는 누구겠어요? 이성훈이지 뭐. 가등기 권리자였었는데, 지금은 본등기 권리자가 된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그대로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등기 의무자, 자, 본등기 의무자. 본등기를 이송원한테 해드려야 될 사람이요. 임기원이냐, 정동섭이냐, 이거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시험이 잘 나와. 자, 이때, 자, 우리 이송원은 누구한테 가서 본등기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임기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섭은 이 사람의 상대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내 2번보다 늦게 3번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정동섭한테 합시다. 이게 아니요. 그래서, 이게, 공동신청은, 이송원이, 이송원이 본등기 권리자가 되고, 임기원이, 임기원이 본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요거, 2번 순위에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때, 본등기를 할때 이송원은 정동섭하고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본등기 상대방은 정동섭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다, 틀리는 거예요. 자, 원래 소유자다 이렇게 하셔야 돼 원래 임기원이 원래 소유자잖아요 그리고 정동성업한테 소유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성원은 누굴 상대로 한다? 그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지 지금 소유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계속.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왜 이게 자꾸 나오냐 몰라도 돼 그런 거는 지금 절차법이라니까 절차법 등기 절차에서 본등기 할 때는 원래 소유자랑 얘기해라 라고 해놨어 그냥 왜 그런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절차 절차 그때 그 사람을 상대하지. 지금 소유자는 내 상대가 아니야. 내내권 권리가 2번이니까 더 세다고, 그죠? 3번을 내가 뭐하러 상대해? 너 나가고 뭐 등기관이 하나 지울 거야. 나는 손댈 필요도 없어. 나는 원래 약속하셨던 그분 음, 음, 약속 지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자 지금 소유자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 거예요. 자 정확히 잡으세요 본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가등기권자겠지. 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2번 순위가 열리면서 들어온 겁니다. 이때 가등기는 가등기는 자 2번이라고 주등기를 했어요. 주등기, 주등기, 주등기. 이거 부기 등기 아니죠? 주등기예요. 왜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미리 주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자 본등기가 들어올 것이 가등기 형태로 들어와야 될 상황이 었다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미리 부기 등기를 다시. 자 본등기가 들어올 것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이전이었어. 자 만약에 저당권도 역시 가등기를 미리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 이전은 형태가 부기등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등기로 한다라고 하면자이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미리 부기등기로 해놔야 됩니다. 자이 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 결론은 둘다할수 있어요. 이거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복잡하면 이거만 알면 돼요. 본등기 소유권 이전이 본등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원래 주등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등기도 주등기로 합니다. 미리. 근데 본등기가 저당권 이전이 본등기야. 그럼 그걸 미리 가등기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거는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니까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 형태에 따라서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넘어가 돼 넘어가 되고 나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혹시나 하고 설명한 거고요 자,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니까 주등기 그 가등기도 주등기로 미리 입원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2-3- 이런 게 부기등기잖아요.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는 이렇게 본등기 형태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본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하잖아요.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동섭의 3월달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자, 왜냐하면 2번 가등기 본등기로 인해서 직권 말소 당하는 것이죠. 여기까 그러니까 이해 되시죠? 근데 자 그래서 말소 등기도 역시 주등기로 4번을 따로 줘야 됩니다. 4번 주고 나서 3번 말소하고 나서 자, 이건 접수한 날짜가 없어요. 왜 등기관이 직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가등기 기한 본 등기로 인해서 4월 25일 날 어? 4월 25일 날요날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되시죠? 네, 됐어요. 네. 만약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 이송원이 이송원이 4번 소유권 이전하고 들어와 버렸어. 자, 그렇다면 정동섭한테 사는 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죠 네. 자, 근데 이제 3월 달에 3월 달에 정동섭이 소유권을 취득할 그 당시 3월 달에 3월 달에 자, 가든기를 보면서도 들어오면서 대출을 꼈어. 자, 대출을 꼈어. 자, 대출을 껴서 뭐가 잡혔어요? 저당권이 을구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걸리는 의부에 따로 신그랬죠 저당권이 의부에 껴있어요. 자, 이때 채무자 정동섭이 누구한테 꾼 거예요? 주식회사 다산은행한테 5천만 원을 꿨다. 그리고 언제 들어왔어요? 3월 5일 날 그날이네. 3월 5일 이때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 네, 3월 달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3월 달, 3월 5일 같은 날이지. 정동섭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날 은행의 저당도 같이 들어온 거예 그렇다면 이 은행, 다산은행이라는 자, 이, 이 저당권자는 이송원의 가등기를 알고 들어온 거예요? 뭘로 들어온 거야요 당연히 알고 들어왔지 이미 2월 달에 가등기 있는 거 보고도 뭐 가등기 풀릴 거다라고 믿고 여기도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데 웬걸 자이송원이 본등기를 쳐버리니까자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역시 갑구 2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자 이때 말소한다라고 써놨죠 이것도 접수일자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지 거야 이것도 직권 말소예요 4월 달에 그 본등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성원이 2번 가등기 낼 때는 없었던 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원이 본등기 딱 들어가면서 2번 딱 잡으면 너도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라고 얘기 안 해도 등기관이 알아서 착 정리해 주는 거지. 됐죠? 자, 해서 어, 이성원의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 놓고 본등기 를 치면 그 보다 늦게 들어온 소유권도 지워지고, 늦게 들어온 저당권도 지워지고, 다 지워지는 거죠. 자,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그2순위의그 고고 2월달 이성원 소유권을 침해하는, 침해하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전부 다 말수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됐는데, 여기다 조금만 덧붙일게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자, 전체 이제 구조는 다 했어요. 자, 어려운 거 하나만 더. 자, 조금 사례가 바뀝니다. 여기 보세요. 사례가 조금 바뀝니다. 여기 보세요. 서장훈이란 사람이 소유자. 자, 그러면 여기 임기원을 이제 우리 서장훈으로 바꿀게요. 서장훈. 서장훈. 네. 서장훈 씨가 이제 우리 이제 모델을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 네. 어쨌됐건 저도 만나보진 못했어요. 네. 서장훈. 자, 서장훈이 소유자고요 자, 가든기를 누가 잡았어요? 유재석. 유재석. 유재석이 잡는 거지. 여기 이제 유재석으로 바꿉니다. 유재석. 이렇게 바꿨어요. 자, 둘이 예약을 한 거지. 예약. 매매 예약을 했어요. 등기소 가서 공동 신청으로 2번 가등기를 잡아놨어요. 그죠자 그럼 지금 소유자는 누구다? 서장 유재석은 현재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 는 아니고 임시로 찜 예약을 해놨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본등기 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유재석이 유재석이 시간이 좀안 됐나봐. 그래서 이게 이제 밥을 못 먹으러 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본등기를 못 하게 된 거. 야 근데 이 부동산이, 서장훈의 부동산이 가격이 엄청 올랐지, 이제. 올라가지고 내가 사겠다고 줄을 쫙섰어 애들이. 그래서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근데 그 와중에 유재석은 찜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진 거야, 이 순위로. 됐죠? 네. 근데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유재석이 이 부동산에 본등기를 못하게 생겼어. 애매하죠? 어떻게 하실 거요 자, 부동산을 잡아놓겠는데, 가격도 오르고 참 좋은 부동산이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순서는 잡아놨는데, 본등기 쳐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못할 황이 됐어. 그건 뭐라 그래요? 네? 자, 그건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유재성도 순서, 이 순위, 순위를 팔아. 순위를 전문용으로 피받고 팔아. <웃음> 그러더라고요. 프리미엄받고 팔라고. 네. 자, 이 순위 잡아놓은 것도 일종의 재산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본등기할게.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서장훈의 집이 한 10억 되는데, 10억. 10억 되는데, 그죠? 지금 막 5억짜리였다가 10억이 됐어. 그래서, 얘 유재석 입장에서는 5억일 때 가등기쯤 걸어놨는데, 그죠? 이게 이제 10억 되면서 순서는 잡아놨지만, 이거 지금 내가 5억도 지금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하냐 자, 그러면, 우리 딴 친구한테, 프리미엄으로, 3억만 받고, 팔어. 자 그러면 가등기를 팔수 있냐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죠 그 순서를 파는 거예요 이 순위를 파는 순위 이번 순위를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정말 이게 출제에이 되게 좋아합니다 가등기도 자 소유권자가 된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순서를 딴 사람한테 파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자 지금 2번 가등기를 누가 산다라고 하면 사고 싶으면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다가 내가 이거 유재석한테 가등기 샀다 집을 산게 아니죠 서장훈한테 집산게 아니라 가등기를 산 거예요 유재석한테 그죠? 가등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몇번 쓰고 싶어요? 3번 아니죠? 이다시을 쓰고 싶어요 이다시을 쓰고 싶어요 이다실 이다를 써놓고 자 누가 샀어요? 김구라가 산거야김구라 김구라가 유재석으로부터 뭘 샀어요? 가등기를 사는 거예요 가등기를 그래서 가등기 그 자체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그저 출제자들이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되는 거 알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다 가등기도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수 있다 가등기가 이전돼버리면그 형태는 100% 부기등기입니다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 가면 안돼2이실로 가야지 그래서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자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순서 잡아놓은 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거 이전한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다. 해드릴게. 대신에 이다시리아라고 부기등기 형태로 가등기 이전등기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김구라는 뭘 샀어요? 순서를 산 거죠. 딴 사람들보다 먼저 먼저 서장훈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김구라가 서장훈한테 가서 내가 유재석한테 가든 기 사치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나한테 본등기 해줘. 이게 됩니다. 나한테 본등기 해줘. 자 그렇다면 3번으로 김구라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 2번이 열려요. 아까처럼. 2번이 열리면서 그 사이에 김구라가 본등기로 들어옵니다. 자 2번이 열리면서 본등기로 김구라가 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자, 이해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김구라의 본등기죠, 이 본등기. 이 본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본등기는 공동신청인데, 누구랑 누구랑 오겠어요? 본등기 권리자와 본등기 의무자가 만나는 거예요. 자, 본등기 권리자는 유재석이요김구라예요 당연히 김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넘어왔으니까. 넘어왔으니까 가등기를 이어받은 김구라가 본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서장훈이죠. 서장훈이 본등기를 해드려야지. 어 당신이 샀어? 내가 해드릴게. 라고 해서 해주는 사람은 본등기 의무자고 본등기 권리자는 우리 김구라로 바뀌는 겁니다.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본등기 의무자는 바뀌지 않죠. 서장은 그대로고요. 그죠 여기서 가등기도 이전된다. 이 부기등기다. 그럼 그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거 잤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이것만 딱 오실 거예요. 이것만 요 단계만 넘어가자고. 자요 단계만. 요 단계만 넘어가자고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서장은 유재석 있는 거요. 예 서장은 유재서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거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때 자, 김구라한테 가등기를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이 이, 이 유재석한테 자 유재석한테 야너 김구라한테 넘긴다고 웃기지 마. 너 그거 가든기를 나한테 넘기기로 했잖아라고 김구라랑 싸우는 사람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박명수야. 자박명수란 사람이 유재석을 찾아가 가지고 야 이럴 수 있냐? 네가 왜 김구라한테 안 돼. 라고 해서 박명수가 법원에 가 가지고 판사님한테 등기소 아니야. 법원에 가서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소송할 거래 자 유재석 너너너너 니가 너, 너, 너, 너, 분명히 나한테 가는 길 넘긴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본등기 들어갈 거야 근데 왜 김구라한테 넘기려고 그래 안돼 라고 동작 그만 라고 거는 거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이야 처분금지 가처분 임시처분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박명수가 법원 가 가지고 유재석한테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줘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가등기를 이전해줘. 그럼 내가 서장원 찾아가서 본등기 할 거야. 지금 박명수가 주장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다투려면 소송에서 오래 걸려. 오래 걸려데그 사이에 김구라한테 쭉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넘기지 마 라고 해서 가처분을 자 누가 걸수 있다? 박명수라는 채권자가 피보정 권리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가등기된 소유권 청구권을 나한테 이전해줘.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걸 원해 원해서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가지고 판사님 지금 유재석한테 내가 가등기 이전 받을 걸로 소송할 건데, 혹시 김구라한테 넘길까봐 가처분을 좀 걸고 싶습니다. 라고 법원가서 얘기하면, 판사님이 입장에서는, 야, 가등기가 넘어가? 잡아줘? 잡아줘? 응, 어, 잡아줘. 등기관, 이거, 유재석이 딴 사람한테 못 넘기게 가처분 등기 하나 넣어주리지? 라고 촉탁한, 촉탁. 자, 이 가처분 뭐라고요? 촉탁, 촉탁. 가처분은 촉탁등기로 들어오겠어요. 법원에서 관공서잖아요. 법원 관공서가 등기관한테 쏙닥쏙닥 하는 거지. 이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소송할 건데 미리 좀 잡아놔. 딴데못 넘어가게. 라고 가처분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유재석이 가등기권자인데 딴 사람한테 가등기를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넘기게 가처분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자그 형태도 보시다시피 부기등기로 이전과 같은 형태로 들어온 거. 이전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거는 거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형태로 부기등기로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부기등기. 또자 조금 다른 얘기로 자요 유재석의 가등기를 일종의 재산으로 봐서 똑같은 형태로. 감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가처분도 들어올 수도 있고, 감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감류 가처분 얘기는 이제 정규 수업중에 따로 하겠지만, 자, 둘다 촉탁으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얘기해서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감류는 돈, 금전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유재석한테 돈꺼준게 있는 사람, 유재석한테 돈꺼준 금전 채권자인데. 자 유재석이 가진 가등기를 어 아까 누구였죠? 예, 유재석이 가진 가등기 김구라한테 가등기를 넘길 때 넘기게 되면 자이 가압류 금전 채권자 입장에서 는 유재석한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잠깐만 동작 그만 너 가, 가등기를 가 넘기려고 그래? 자, 잠깐만 너 소송할 건데 임시로 잡아놓을게 돈 내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가등기를 못 넘기게 잡을 때는 가데 박명수는 좀 다른 게가처분의건게너 그건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받아야 딴데 넘기지만 내가 받을 거야. 이럴 때는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그죠. 그 다음에 돈돈 내놔 돈 내놔 그죠. 니 네, 네 재산 다 잡는데 가등기 도재산까 같이 잡아. 이럴 때는 가압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자 이런 구체적인 상황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것만 하나 말면 돼요. 가등기 상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팔수 있어. 이전할 수 있어. 긴급한테 그죠. 못 팔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을 수도 있어. 자, 가등기도 가압류, 가처분으로 붙잡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팔아서 돈으로 바꿔 버릴 수 있으니까 못 팔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도 등기소에서 받아 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다른 건다 까먹어도 돼. 가등기도 이전이 된다. 또 가등기를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붙잡을 수도 있다. 자, 고그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상해 권리 즉 유재석의 그 재산권 유재석이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나름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충분히 등기에서 소할수 있다라는 거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등기관은 해준다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할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등기관은 그대로 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 가등기를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도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를 사례를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지금 네 (11시) 정도됐으니까요자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어 이론 정리 뭐 당근 방금 배운 거 교재를 이론 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풀이까지 할 거니까요 자 (10분만) 쉬었다 올게요 네.